한다. 잘 먹어볼게. 음. 햄, 치즈, 토마토. 예뻐요 여기. 근데 여기. 네, 너무 이뻐요. 빠를 것 같지 않은 느낌이었지. Famous in the zone i g h t a l s coffee, cold r i n k s and a l c o h o a v a i l a b l e s r a n g e 그냥 약간 일정 안에 우리끼리 편안하게 찍을 수 있으니까 다른 배우들도. <목소리도> 좀 캐주얼한 모습을 보여주실 있을 것 같아요. 오고 있나 보스. 보내주세요. 안녕. h e i s h u t f o u e r h i h y e a r i s o years old. Years. He's nine kilos, so you have nine to hold. <laughs> His name is Oli. Oli? e <laughs> Yeah. And He's the biggest koala that we have. <laughs> <laughs> 아 귀여워 어, 진짜. 이 발발 근데 진짜 우와 Stanley가... 너무 아, 음. 귀엽지 귀엽다 진짜 언니 외국에서 찍은 사진 같아요 어 맞아 This is me 펜고루 주련사 같네 여기 세명 쪼르륵 서 있으니까 고마워 당근도 주고 싶어 사각사각 먹는 거 봐. 손을 자꾸 먹는 손 너무 귀여워. 어, 귀여워. 찍고 싶어. 찍! 응. 찍! 찍! 렛겠어? 어떤 아이스크림이에요? 어요 원래 저 먹고 텁텁한 것보다 시원한 거 좋아하는데 너무 당이 떨어져서 초콜릿 먹어야 될는데 캐러멜맛 나는오 지금 너무 큰일인데? 이게 외국인 같이 산거 맞지? <laughs> What's your name? Nerida. Huh? Nerida. Yeah, yeah. Nerida. Nerida. Uh, In this river, uh, you Fima? can possibly see crocodiles. Oh, crocodile! Oh, crocodile! Hey. Crocodile! r o c o d i l hey. e Yeah, crocodile. a y e Famous song. Ah, famous song. b a t e s b a t e s Oh, okay. Oh, okay. Oh, okay. Um, uh, favorite song. Ah, favorite song. Dynamite. Yes. 그는 왕국 공통어야되는 아, <맞지>?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니, 테이블까지 응. 찍었는데 어까테이이 앞장 는것같아 오늘 언니 저녁은 태안질에서 유명한 파인다이닝 아거이던데 배고픈 상태입니다 나 이거 좋아해 이것도먹는거예요뼈 <웃음> 골수 이거 되게 맛있어 골수 이 <웃음> 가스하고 싶 아니 뭐 그런 거를 루 드루. 예. 진야아괜 여기 케영지에서 헬리콥터 그렇죠. 관광이 유명하대요 헬리콥터 타기 딱 좋은 날씨네 헬리콥터 타기 전에 보여드릴게요 바이 저기 네 우리 호텔 음. 잘당긴다 <목소리> 거예요? 한번 타봤어. 빨간색이라 예쁘다. 하나, 둘, 셋. 맛있게 드세요. 맛있습니다어 어, 왔다 왔다. 미미 미, 미. 나 라임을 너무 좋아하거든. 난그 집에 라임 팁을 사다 놔. 쌀국수 시켜고 라임 엄청 많이 넣어. 잔뜩 넣어봅니다. 뭐해. 근데 뭐 싫어하실 때고수와좀 달라요. 보타닉가드에서 따온. <웃음> 아아니어 음. <웃음> <사이>? 아, 그렇죠. <웃음> <다른데? 오>, 좋네 <웃음> 좋다! 국물 좋다! 아, 켓간다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그치? <interni> 갑자기 다른 지역이 된것 같아요 느껴져요 제 바람이? 이거 그걸로 찍어야 된대? 리에 s 스 알려주세요 어려워 어려운 단어들이 이.. 이으.. 이으.. 강.. 이게 다 원주민들이 지어 그렇게 어렵게. 지역 이름 같은데. Hello. Hello. Hey, yeah, wow. Hi, no, I'm n e 너무 귀여워. 와우. d i 생 you say hi to me? No, I got to see y i o d a y d Enjoy your dinner. Bye bye. 한테 받은 소중한 나무껍데기. 호주의 은정 너무 좋아. <웃음> 친구분 딸이 한국 분이신데 팬이에요. 외국 분들이 팬이라 하면 저 너무 신기해. 우리나라 드라마랑 그런 거 본다는 거 자체가 너무 아직도 신기해. 여기도 있어요, 언니. 예, 네, 아사가 먹어봤어. 또 먹는 거 찍어? 마늘은 어디 있어? 다 먹으래. 헬리콥터가 세워져 있더라고. 확대해 보면 저 조그만 땅에 헬리콥터가 있어요. 바다 진짜 한 가운데. 응. 음. 충격적이었어. 자기소개 해주세요 로마부터 저희 마켓 나왔어요 누구예요? 로마 이름이 뭐예요? 로마 <웃음> 이름이 뭐예요? 로마. <웃음> 넌 누구예요? 히재히예요 희제. 희제. 영어 이름 뭐예요? 로하 로하 <웃음> 로마 예, 로마 신호가 맞는지 로하 거 오케이. 올라가서 신어보자. 음, 방에 올라가서. 이건 이걸로 어, 바꿀, 그걸, 바꿀 수 있어. 아, 다른 걸로. 이노 닷 you know 마블 시리즈 몰라? 전 맨날 봐요. 아 진짜? 네. 이거 로마 맞나? 좋아해. 너무 많은 <웃음> 방송 체질. <웃음> 이제는? 너무 잘이 I 이. Like <웃음> 이모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죠? 상근나 누구라고? 상근현나. 없잖아요. <웃음> 이제 너무 부끄러워. 우리 얼마만에 만난 거죠? 음트위스 우리 트위스 밖에 안 됐다고? 네. 두만 얼마씩 두 번. 저거 아빠한테 준거 아니에요? 저거? 가방? 네. 이모가 가지면 안 돼? 민재야이 누가 그렸어요? 저요. 이름이 어디 써 있어요? 있어요? 이거 로아가 쓴거 맞아요? 네. 이거 뭘 그린 거예요? 가 a s t l e is this a o u g h t this is rocket. 이거 r a i n 고 응. 어라 바트 이스 원. red 이거 가도 돼요? s i s s paper rock. i s s p 이거 나 가져도 돼. 어. 이제. 이야이만한 한번만 더이 예뻤다 호주는 오늘도